시기적으로 따뜻한 남쪽지역 남쪽지역과 또이 중부지역도 낮은 곳에서는 벌써 꽃이 피었는데 고산지대에는 오이순나물이라고 부르는 고강나무가 이제 싹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강나무뿐만이 아니고요 옆에 병꽃나무도 순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강나무 잎맥을 잘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 입자루까지 그냥 쭉 연결되어 있죠. 이게 고강나무고 마주나게 하는데 양쪽 옆으로 갈라지듯이 마주나게 합니다. 병꽃나무는 잎맥을 잘 보시면 옆으로 그냥 지그재그로 요거 말고 다른거 잘 보이는거 있나요? 아 요거 있네. 병꽃나무는 보시면 잎맥이 쭉 밑에까지 안 가고 양쪽으로 갈라진 거 보이시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병꽃나무도 마주나기 하는 특징이 있고요. 둘다 나물로 활용 가능한데 병꽃나무는 꽃이 피어 있어서 확인하기가 쉽죠. 둘다 나물하기 좋습니다. 나물하실 때 이걸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자르면 요 부분을 자르면 여기서 또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가 죽을 염려가 없는 것이죠. 연한 부분을 채취해서 그냥 데쳐서 무쳐 먹기만 해도 향긋함을 느낄 수 있는 오이순나물, 고강나무, 그리고 이쪽은 병꽃나무입니다. 꽃이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병꽃나무는 그리고 나무에서 나는 거니까 요거 다래순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다래순이 아니고 요거는 줄기에 이렇게 하얀색 깨 같은 것이 묻어있는 반점이 묻어있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동굴도 순을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미자가 많이 안 열린다. 그러면 이 동굴을 걷어다가 말려놨다 차로 이용하셔도 오미자의 향이 그대로 나는 독특한 맛을 낼 수가 있는 차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래동굴 아주 통통하죠. 다래수는 요럴 때 채취하셔야 됩니다. 요럴 때 채취하시는데, 데치고 나서 바로 드시면 이다래덩굴은 밀크덩거리는 느낌이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말려놨다 묵나물로 이용하시죠. 그리고 다래덩굴은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많은 어머님들은 이거 다래는 따로 데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점도 있다는 건 아시고 다래덩굴은 지금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밀거덩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반드시 잘 데쳐놨다가 묵나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통통한게 맛있어 보이죠 다래입니다 다래 다레. 그리고 설명하는 김에 옆에 하나가 더 있어요 다른 데는 꽃이 폈는데 이제 싹을 내밀고 있는 고추나무입니다 딱세잎장씩 나요. 세잎장씩 마주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나물이 단나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꽃이 향이 좋아서 기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향이 좋아서 꽃의 향이 좋아서 집에서 기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딧물이 많이 껴요. 벌레가 많이 생긴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막 꽃봉우리가 생길 때 활짝 펴기 전에 꽃봉우리일 때그 상태로 채취해서 튀김을 하시면 매콤한 맛이 나는 진짜 별미의 요리를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순도 맛있지만 꽃봉오리채로 튀김을 하시면 그것 자체로도 맛있다. 기억하시고, 이 고추잎은 딱세 장씩 양쪽으로 마주나면서 성장을 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추나무입니다.